요청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청한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을 내정해가지고 임명하겠다라고 할때 네.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수십 여곳에 대해서 한다라는 것 그게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해석되겠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막이 자리에서 드릴 얘기는 아니고 제가 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장관을 내정하고 지명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날 수십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하면 압수수색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장관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대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공평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걸 모르셨습니까? 저희가 그걸 모를 뭐... 리가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아니요, 앞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 시 됩니다. 그걸 모를 리가 있겠냐고요. 아니 저희가 압수 아니 제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문회 일정도 청문회 당일날, 네. 청문회 당일날 청문회 당일날 1 1시 거의 밤다 돼서 네. 표창장 위조 관련된 의혹을 네. 기소를 하셨습니다. 네, 네. 제대로 된 수사나 했습니까? 표창장 위조 공소 사실 어떻게 됩니까? 목적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문서 위조의 목적을 적시해야 되고. 사무소 위조의 방법 어떻게 했는지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사되는데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검찰이 정치에 수사를 통해서 개입했다.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더더욱이 다른 것도 아니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네 정리해주세요. 임명하려고 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그렇게 수사를 통해서 방니하고 인간 방해.